실에서 지금 많이 화가 났어요. 예감도안 써먹어야지. 근데 써먹고 있잖아. 진짜 오르신명은 다 꺾였습니다. 실을 다 꺾고 왔어요? 예? 실을 다 꺾고 왔냐고? 응? 어? 본인은 누가 이렇게 신을 모셨다가 없애노? 제가요. 응, 신을 다 꺾고 왔댔잖아 응. 신을 다 꺾고 왔으면서도 신 아니다 아니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내 마음대로 신도 돼야 되고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가정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뭘 그렇게 하긴 하려고 하는데 신에서 지금 많이 화가 났어요. 신에서요? 네화 많이 났죠. 어,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오시고 가는 건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응. 어. 그는신 노름도 안 해야지. 집감육감저도안 써먹어야지. 예감도 안 써먹어야지. 근데 써먹고 있잖아. 신는 그래요, 어, 엄마한테 좋은 말은 잘안 나가. 뭔 말인가 잘 모르겠지만, 어, 본인 신당을 모셨든, 내 신을 제대로 앉았든, 제대로 안 앉았든,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아니다 싶으니까 엎었겠지. 어. 맞잖아요. 어. 그 부분은 이해해요. 어. 옳은 신명은 안하았으니까 허나, 어, 본인이 그러 아닌 것 같으면 안 써먹어야지. 근데 써먹고는 있다. 근데 신 맞다. 제자였다. 그다. 해서 지금부터 제자를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은 다 꺾였지. 진짜 옳은 신명은 다 꺾였습니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직감육감이 살아있다 보니까, 어. 아직도 그 신이 있는 것 같고, 어, 그렇다문에 계속 쓸고는 있는 것 같고 당신 엄마도 제자다 어 사주를 넣어서 이렇게 보고 내가 역힌 넣었어요 음, 마신이다 보니까 엄마하고 별로 딱히 뭐 엄마도 지금 안 아파요? 아프다 말도 아프다 만도 해요 이씨까지만 알거든요 갑신생의 동지 딸조열을날 이씨 어. 근데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본인도 어? 제자가 하는 건다해 응. 어. 근데 지금 무당 아니잖아. 아그 엄마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풀어주고 뭐 그냥. 뭐 엄마가 아파서? 응. 3일이 멀다고. 깊은... 왜뭘 풀어주는데? 어떻게 푸는 줄 알아? 그냥 뭐. 누가 풀어주라는데? 그냥 아프다 고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엄마가 하던 대로 그냥 어묵을 김치하고 된장 넣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라 하냐고 뭐 엄마가 하던 식으로 해서. 엄마가 신혼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배워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엄마한테 엄마가 하던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음. 그렇게 하고 나면 좀 낫대요. 좀 나은 거 같겠지, 나은 게 아니고. 마음쪽으로 응. 그러니까, 신이 눈에 안 보이잖아, 본인한테. 못 느끼고 있잖아요. 난못 느껴. 근데 왜 써먹냐고.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안 써야지. 그래도 본인은 어디 가서 물어보면 잘 맞나 안 맞나 확인하러 다니잖아. 내가 하라고. 원고는 음. 장사를 좀 하려고요. 안 돼요, 장사. 잠시, 잠깐은 사람은 걸을수 있으나 돈은 안 됩니다. 본인한테 돈안준거 아니다. 어, 당신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돈을 움직이게끔 해줬다. 어, 그럼 나라도 딱, 나라도 딱처럼 내가 이만큼 필요한데 이러면 그만큼 줬다고. 누가 주는지 모르잖아. 알아달라고 줬는데 못 알아줬잖아. 나 마음대로 생각하고 했잖아. 돈도 내 마음대로 얻고 신도 내 마음대로 얻고 인간도 내 마음대로 얻고. 응, 어. 음. 알아보려고 안 했잖아. 그럼 난뭘 먹고 살아야 돼이백설스서요뭐 먹고는 <웃음> <웃음> 뭐 살아야지, 먹고 살게끔은 해주겠지. 먹고는 살게끔 해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만큼 폐은안 풀린다는 거지. 왜냐면 지금 아들이 23살이네요? 네. 응. 본인 혼자만은 아니잖아요. 네. 어, 아들이 이제 23살이면 이시 가정에서도 들고 차겠죠. 이제 시부터 시작하겠죠. 너의 계심한가 응왜먹고나 어. 음. 살게 준다니까 돈은 줬다 이때까지 돈은안 줬다고는 말 못한다 엄마 올해 안에 문서는 있습니다 어 작년부터 그니올 그러니까 그니까 올해라면 지금 해가 바뀌어서 이민년 음 범띠 해에 근데 이제 작년이라면은 이제 소띠 해에 음. 소띠 때부터 어떤 돈을 벌어보자 뭔가 문서 문건 일이 움직이는 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올 수준부터 뭔가 그런 생각들은 하고 계실 거예요 뭔가 변화수 이동수 어떤 문서 문건 그리고 변동 자꾸 한 자리로 움직이는 거어 이런 게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촉도 좋기 때문에 뭔가 해보려고 하거나 안 뭔가 하고 있던 거를 뭔가 변동을 하려하거나 안 그러면, 어, 넓히려 하거나, 좁히려 하거나, 이런 기운들이 계속 본인한테 주기는 했어. 어. 근데, 하기는 해. 근데, 결과물은 그래, 좋지는 않아요. 어. 대가리니까 꼬라운지가 없다고? 그렇죠. 어. 음. 그럼 하지 말아야겠나 음. 본인이 점자치고 본인이 다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예감직감으로. 어. 하나를 던져주면 본인이 점을 쳐버려. 어. 그런데 그게 맞는지 확인도 안 되면서. 어. 신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건방진 거죠, 그게. 신에서 봤을 때는. 어, 신을 볼지, 알지도 못하고 모르면서, 어, 본인 잣대로 움직이려 하거든요. 신도 인간들도, 나의 운에도 어, 신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그 어떤, 막잘 뭐, 나간다는 무당에서도 잘 나가는 것 뿐, 제대로 보, 봐주지를 못한다 이거지. 어, 본인의 신명은, 어, 중국주류입니다 어, 중국에. 그래서, 예, 그래서 돈, 금전, 어, 화폐, 어, 이런 걸 돈, 그러니까, 이렇게 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어. 그래서 그 업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불리자고 온게 아니었단 말이죠, 신이. 어. 업으로 가자 했던 거였단 말이야. 근데, 불리자고 오고 업으로 오고 문제가 아니라, 너무 손쉽게 본인 손으로 그랬었다, 이거지, 신은. 내 마음대로 신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졌다 폈다, 졌다 폈다 했단 말이야. 그러 신명에서 그게 불리든, 불리지 않는모든 신입니다. 당신 머리 위에 있으면 고무신도 신이야. 높아, 고인한테. 어 근데 내보다 높은 신은 없다 이 말이야 그래 니네 본인의 시명을 잘 알아줘야 되고 어 그리고 이시가정에 어 이시가정에 이때까지 강씨 뿐만 아니라 이시가정에서 어머니 못지않게 돈 많이 줬다 어 거기서 지금 다 꺾을라 하고 있다 너도 넌돈 벌어라 그러면 나 모르겠다 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집에 명은 다안도지나나고 우리 대주도 내년 되면 57이에요 우리 아들은 벌써 23살 맞이했고, 맞이해버렸고, 성주가 바뀌는 해운이다, 이시가전에 제주가 56대지, 내가 7대고. 56이라고? 네. 그러니까 56인데 57, 어, 내년에 57이 된다고, 어, 내년뭔 어, 어. 말인가 알듣겠어요 <웃음> <웃음> 음. 그러니, 이 성주가 바뀌는 해운이라고. 어, 그러면은? 성주가 바뀌는 해운이다 보니까 집이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성주라는 집에 대틀포거든요. 어, 어. 어. 그러니 누군가 하나는 치일 일이 생긴다고 놀랄 일이 됐든 우리 아들이 되었든 남자 성주로 남자를 뜻하거든요. 어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돈도 다 쓰러가고 뭔가 다시 왜넌돈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안 움직이니까 본인이 금전으로 힘들게 해야만 움직이니까 어 알아보려고 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 뿌리를, 이, 이 정리를 하시고, 이걸 제대로 알아주셔야지, 아니면은, 치입니다. 치고, 돈을 벌어봐도 계속 색이 만만할 것이고, 그리고 자꾸 관제가 보인다, 엄마한테. 간제간 관제가 보일 것 같아, 보, 이 관제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가정을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시집 갔잖아, 엄마가 아들 낳았잖아. 그럼 본주력이 누구여야 돼? 이 시여야 되잖아. 근데 이 시는 단한 번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엄마는 해줬다고는 하나 받아본 적이 없고, 음, 맨날 조상 노름 하기 바빴고, 어. 그게 다예요. 어. 하, 다 봤어요. 음, 끝. 기도하시면 어, 어, 어. 됩니다. 아. 속은 시원하네요. 그럼 됐죠. <웃음>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어, 업신이 굉장히 크게 들어온 사례자인데, 이렇게 친정신이나 시댁에서도 옛날에 이렇게 재물신, 업을 많이 이렇게 위하던 신인데, 이걸 이제 모르고 너무 많이 덮어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 과거에는 신이 왔대서 신당도 모셨고, 뭐, 맞든 안 맞든 그 없애는 과정에서 잘못 어떻게 이렇게 벌을 많이 받게 된 경우인데, 그래서. 돈을 이렇게 업에서 금전 재물을 많이 주었다고 하나 많이 지키지 못한 상황이 되었고 지금 현재 그로 인해서 어떤 벌이 조금 많이 떨어져서 자손이나 지금 대주에게 어떤 이렇게 어 명이 나갈 일 아니면 명땜을 할 일, 놀랄 일이 지금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제대로 알아준다 하면 괜찮아질 것 같고 우리 지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좀 본인의 자영지좀 자만심이 조금 너무 큰것 같습니다. 이 자만을 조금 내려놓고 어, 조금, 어 이렇게 애둘러서,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고 가신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